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제대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타락의 가능성도 있고, 위험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잖아요. 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해당 사항 있으시면 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어디 한 군데도 다 봐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혹시 하나도 없다는 분 혹시 계세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네.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하다. 조금 아프다. 큰건 아니지만, 큰 병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여기저기 좀 아프다. 예. 진짜로요? 그래서 손안든 사람은 뭐야? 크게 아프다. 나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어디, 저기, 여기저기 조금 조금씩 아픈데, 이게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나이 들면서, 상황이 점점, 점점 나빠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서, 늙어서, 몸이 아파서, 생명이 철거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이, 이팔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주의 상황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난림이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원칙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분명히 오는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건강 안 돼. 나중에 건강이 철거될 시간들이 점점,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의 믿음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어떤 악화된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뒷감당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좌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럴 때는 저렇게 하면 좋아.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엄마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어.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나도 그럼 부모님의 믿음에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자녀는요, 정말 지혜롭고요. 그 엄마 때나 그렇지, 나는 달라, 달라. 그러면 그 자식은 고생을 축도록 많이 할 것입니다. 아, 신앙 생활이 참그 뒤끝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현실도, 현재도 좋아야 되고,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을 맺자는 거요이십 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이십절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올자가 아니고 다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늘에계신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온다. 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너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상황이 좀 악화됐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너져 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미 늦고요. 가이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켜줘야 한다. 자 그런데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돼요. 약, 약화된, 약 악화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수 있어요. 나도 올수 있고 여러분도 올수 있고 영적으로도 올수 있고 뭐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 성령이 불러불러 할 때는 불러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했겠어요? 자, 오늘 이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뭐예요? 손짓자 노릇했다는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했어요. 이거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건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에 의해서 거부당했어요. 주님에 의해서 기각당했어요. 나너 몰라. 주님이 나너 몰라 하면 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너 모른다. 이 교만한 자야. 나너 몰라 이러면 우리는 악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악당이 되는 거라니까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쇼라쇼라하고 능력행하고 신유행하고 병고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나너나너 몰라.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악인이 되고 악당, 주님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부정을 당하는 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안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사바사바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면 거부당하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나는 몰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친분을 갖고 코이노니아, 성두들 간에교제하는 것은 좋은데요. 주님보다도 더 지나치면 이건 뭐예요? 외식이 되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니까 오, 오, 집사님! 오, 장로님, 집사님! 오, 너무 좋아 너무 좋나 좋아.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나는 너무 잘 통해!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우리 차 마시러 갈까? 하루에 하루가 멀다고 막 전화하고 막. 오, 집사님, 집사님! 내가 너무 오버하나? 도와줄게 <웃음> 도와게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불 100번 하는 거야 불1 0번 하는 거야 집사님 집사님 나는 외국 갈때 집사님하고 꼭 같이 갈래 마음이 딱 맞아 저 집사님 저 집사님하고 나 맞아 어쩌면 좋아 이걸 죽어야 돼. 부서져야 돼. 요안 그러면 주님 앞에 거부당해요. 거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성질 나니까 성질 내고. 내 안에서 뭔가 사악함이고 있고, 교만함이고 있고. 여러분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뒤탈이 없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주림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코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주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쉬워, 쉬워. 집 짓는 게 아주 쉬워. 눈에 보이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널려 있어, 널려 있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널려 있지 않아요. 금덩어리 캘리, 금 덩어리 하나 켤, 금 0.5g을 캘려면요 5톤짜리 트럭 몇 대분? 열몇 대분을 불쑥에 집어넣으면 0.5g의 금성분이 있는 흙이 다 타서 없어지고 0.5g의 금이 남는데요. 엄청난 부피의 흙이 들어가서 금성분이 섞여 있는 그 흙이 다타서 재가 되고 조금 눈에 코딱지만도 안 되는 0.5g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초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초. 가장 중요한 기본. 반석이냐, 모래냐.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뭐냐. 기초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이 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플러스 그대로 행해야 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맞는 것 같으면서 주님 말씀으로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 버렸어요. 왜?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손지아 으로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이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신의 능력을 행해서 온갖 은사를 받아서 다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 그런데 뭔가가 이상한 거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나니까 그게 아니네. 대부분 다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자, 말씀 듣고 행하자.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행함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왜 심판과 연결해서 비가 나고 창손하고 부딪혀서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의주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나너 몰라. 예수님에 의해서 기각당하는 거예요. 나너 모른다니까. 주님 저예요. 저김 목사예요. 주님이 불세례 주셨잖아요. 운사 주셨잖아요. 교회 세웠잖아요. 권사 장로 집사예요. 주님 예배 드려요. 우리 기름붐이 있고요. 세계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나너 몰라. 주님에 의해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악인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의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복음 전했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많이 했죠. 선지한 노릇 했죠. 귀신 쫓아내죠. 사는 동안 은사 주셔서 권능을 행했죠. 각자의 행함의 목록을 가지고 내가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저도 교회 당회장실이나 뭐 우리가 활동했던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거, 그거 전시해 놓은 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김영도 목사가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이 단이다, 삼 단다, 별의 비수를 다니까. 하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주의종들을 다 전시해 놓으려고 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이에요? 목사님이 대학 나왔어요. 뭐가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대학을 정식으로 나왔어요. 대학원은 어느 대학원 나왔어요? 교단은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도대체? 소속이 어디에요? 어디에서 이단으로 찍힌 거 아니에요? 별이 별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교단, 소속교단, 교단 마크. 우리 목사님은 뭐 총회장, 증경총회장이다. 우리 목사님은 방송국에서 몇번소리교 했다. 뭔 소리 했다. 이거, 이거, 이거. 쫙 전시해 놓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안 본다니까. 사람은 그걸 볼지 몰라도 주님은 그거 안 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 등록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내 영이 사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도 내가 살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떼기를 봐요. 명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가면 다 철거당한다니까요. 거부당한다니까요. 주님 이름으로 말씀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느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내가 각자 행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나의 말을 듣고 행치아냐는 자는 그 집이 모리, 그집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부딪...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핵심 부분은 딱 가운데 말씀만 딱 보면 안 되고요. 뒤로 전후 좌우로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 서기관 회당에서 사물을 보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소위 율법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과 사람들 뜻과는 달라요. 분명히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이 집을 지은 영고 같다고 했는데 이건 선한 행시를 말하잖아요. 선한 행신이 맞죠. 그런데 그런 행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봉사했던 목록을 가지고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같이 봉사한 거 가지고, 사역한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으 이름을 구원 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행실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최고죠. 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걸로 말하자면 바울보다도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 부정하는 거야. 만물의 찌꺼기, 죄인의 기수. 자기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배설물.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에 선한 행실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 필요하긴 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런 행실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고 용생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기 전에 천국문에 그 있잖아요. 천국 문에 가면 그런,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아들을 믿고, 그대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 아들을 바라보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리라. 제가 12가지인가, 10가지인가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보금전하고, 능력이 하고, 많이 해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고, 우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갈수 없습니다. 나는 주,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발 벗고 그냥 뛰어나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탕자처럼 여겨야 돼요. 탕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죄인이에요. 용서를 받은 죄 젠, 아바 아버지, 양자 이용을 받아 내가 양자가 되었어? 여러분, 양자는 눈치꾸러기잖아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도록 주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자기 인기, 자기 영광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가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사역을 하거나 세계로 다니거나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음흉하다는 거예요. 음흉. 음흉한 시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금 서운한 말을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티가 안 나요. 아주 훌륭한 종교 행위를 한사람들을 감동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요. 자기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은 좋아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예수님는 사람들은 자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자기는 죽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는 죽고 사람들한테 더 돈다 주고 뭐다 간도 다빼줘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훌륭한 종교 행위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많이 하면서 세상은 좋아할지 몰라도 교회 본연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본연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신을 이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물론 선한 행실도 중요하고 피, 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주아주 예. 아주 감동스러운 착한 일을 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예. 그렇게 보여 주님의 보실 때. 누가? 파리세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금식을 할때 괴로운 척 하는 거예요. 금을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냥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냐. 존경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약해질 때를 예측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주인의 기대를 쳐버리면 어떡하지? 행하기는 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주인의 마음을 쳐버리고 또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간정을 하는데 나도 외국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역과 많은 간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세워 줘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 목사님 같지 전중무시 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막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돼. 이렇게, 이렇게. 우쭐하게 돼.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속소에 와서 보면 아, 나님 잘못이었습니다. 또 지옥 가고. 또 귀신들이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절로 돼. 회개가 절로 돼. 회개가 절로 되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설교하다가 잘못해서내 영광 챙긴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이 영광 받으셨건 내가 가로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물론 대접을 막 해주잖아요 막 대접을 해주고 가서 또 대접들 아 주님 제가 주님이 드셔야 될걸 내가 다 먹습니다. 그러면 또, 대접하는 쪽에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많이 드시고, 힘있게 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물 말아서 물좀 주세요. 국 말아서 그냥 후다룸 먹고 그냥 나오기다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어떤 위식만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 남들이 안 하는 철력이 들어간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공로가 착 사람들이 공로를 만들고, 죽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나도 모르게, 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행함에 대한 말씀은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뭐예요? 기초에 관한 말씀이 기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초잖아요. 그대로 행한 것이 또 기초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쉬운 말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느냐, 세워가고 있느냐. 행함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행하는 것이 잘못하면, 심판과 연관이 되어서. 나도로 주여지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주님에 의해서.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갈때 내가 주님에서 뭔가를 했다 이거 가지고 행함의 목록 가지고 가져가지 마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왔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꿈속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만한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교만하게 보였습니까? 내가 말쟁이였습니까? 내가 위식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도 안했습니까? 전도 했거든. 죄님,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천국은 천적으로 좁은,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만약에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찾질 않아요. 왜? 길이 협작하니까. 음. 여러분, 누가 무시해 보세요. 누가 무시해. 누가 무시하면, 목사님! 나한테 막전화 와. 그 집사가요. 그 군사가요. 나한테 이렇게 무시했어요. 목사님 어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죽여야 돼. 자꾸만 서운하면 막.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선 나간 사람이 보냈나? 누가 보냈나? 나간 사람들 전화보러 내가 다다 지워버렸거든. 또 이제 전화 오면은 이름 딱뜨면 또. 손입견이 생기잖아요. 아, 이 사람 누구네? 이 사람 뭐네? 뭐네? 그래서 아예 싹다 치워버렸어요. 나간 사람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번호를 누르려다가 아예 그냥 안했어요그측도또 전화가 왔는데 그냥 저 전화도 안 받았어요. 잠자들하고 내가 전화도 못 받았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많이 아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전화 한 사람하고 또 대화하고 또 누군가, 누군가, 무엇 뭐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서, 좋지 않은 어떤 선입관이또 만들어져요. 그럼 또 나도 모르게 죄질을 쓰니 가끔씩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한 사람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대요. 이 설교를 들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 어?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일일이 문자를 안 해주는데 그분한테만 내가 문자를 해줘요. 짧은 문자지만 해주면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를 해주면 그분은 막장으로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도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나도 또 문자를 다 해줘요. 어떨 때는 사모님하고 문자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해줘요. 그래서 힘을 넣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술교한 내용, 지금 최현정 최은, 집사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주일날 술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최현정 집사님이 작성하잖아요, 문자로. 그러면 그분한테 콕콕 내가 돌려보내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세요. 사람이 놀랐어요. 저희 주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 파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사장들처럼 하지 않으시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기능부이 있고 뭔가 확실하게 현실 대안이 되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한과 미래적인 대한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처럼 주님은 하나씩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놓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거부당한 그 악당들 있잖아요. 악인들 그. 악인이라고 나는 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소원하고 바라고 꿈의 사역이라고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열심히 부응하는 내용들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죄름으로선지한 노릇을 했고 선지한 노릇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겠어요? 죄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으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겠어요영성이 생기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복음 준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았으면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 행했어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22절에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불법을 향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과감하게 주님이 거부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힘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가야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정말 이렇게 천국에 오게 돼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욕해도 할렐루야 하면 더 욕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누가 뺨 때려도? 사모님 어제 뺨 맞았지? 손주한테 뺨 맞은, 10개월째한테 뺨 맞은 느낌이 어때? 할렐루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년아, 침뱉고뺨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죽고 나 죽자. 그건 아니겠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상황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위험한 요인들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더 받고 우리 노릇 잘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노릇 잘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노릇을 잘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기 맡은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 노릇을 잘 감당하시고, 주념으로도 거부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